자 읽고 싶은 댓글이 혹시나 지나가다 있으면은 잠깐 멈춰서 음, 읽어주셔도 그쵸? 되고요. 예! 예! 예! 아, 스틸 걸린다고 하네요. 아 그러네. 다음. 아, 아, 어, 여러분들 어, 무슨 신고할 뻔했어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온앤언프의 원팀입니다 효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라 둘, 셋. 예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옥수수. 아 이런 예. 거 우리 저기 있는 거다 먹겠어. 아이엇 어. 예. 맛있게 한번 먹어봐. 이거 진짜. 이 조심해. 이, 이, 이 조심해. 칼로 없잖아 응. 맞아. 그거 다 양념 그 샐러드 무슨 다 되는 거죠. 민규야 좀 그런 거좀 하지 말아. 어? <웃음> 아 젤리야. 젤리? 아니, 네. 너희 먹이고 싶어데 과자 났잖아 젤리가 나. 아 그래 그래 제 과자 과자 더 많아. 둘 어, 제이가 어, 좋아하는 게 엄청 많다 저기 젤리는. <웃음> 왜나 좋아하는 <웃음> 거 있는데? 제 어, 감자칩 좀. 알죠 알죠. 형이 도와줄게 형이 도와줄게. 네. 어 노래 왜안 가봤니? 안 가봤지 유튜브는 많이. 엔딩 엔딩 공주. 뭐 하고 싶어? 뭐 하고 싶어? 엔딩 공주잖아, 뭐. 아, 엔딩 어, 공주잖아. 어, 이거, 어, 이거 혹시 생각해 보면. 그래, 그그 그 처음 나오고 다음에 나온 노래가 뭐야? 그 입술 그 뭐야 그거. 아, 아 그런 거 진짜 몰라도 난알수 있어. 음. 아 진짜 제이였어. 아, 진짜. 진짜. 이거를 튀니고 뭐고 틀리면은. 그래, 이거는 먹어. 진짜 어, 아주 민망한 일이야. 뭐였지? 최성 최성. 난 뭐, 우주를 좋아해, 얘들아. 여러분 최정 종뭐예요최종 나 우주를 좋아해 우주. 퓨디 걸로 가자. 오케이. 아나 우주 굉장히 좋아하는데. 진짜 아, 나중에 나는 우주에 한번 가보고 싶어. 오, 오, 오, 오 진짜요? 우리의 뷰저들 천재예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저 옥수수로 3인제 해볼게요. 오케이 가자. 옥옥 옥상에 가면 수 수영장이 있습니다. 수 스윔은 스윔. 앨범 진행인 건가? 아, 아, 아, 아, 아, 아 아니 아니 어떻게 아, 진짜로 아, 너무 신기해. 막내 아, 진짜 똑똑한 거 같아. 나 아, 네. 생각 안 난다. 네 마지막 아. 코너는 이제 세 번째 코너면서 마지막 코너죠. 네, 네? 아라티비 노래방 코너인데요. 여러분 이번 순서는 오늘의 <웃음> 뭐야? 제가 아까 읽었던 거잖아. 외치고. <웃음> 네, 네, 네, 네, 다 같이 외쳐볼게요. <웃음> 아라티비 노래방. <웃음> 아 그,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? 근데 제가 이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오늘, 오늘의 t I m 이거든요 오늘 효진이와 아. 이현이가 오늘 이 시간부로 마실 것 이외에 음식을 내 몸속에 넣는다 그러면은 한 대씩 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, 그 말이 기억이 나요 기억나요? 아 저는 참을 수 있어요? 나참 있어. 그럼 참으세요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우리 맛있게 먹자. 우리 맛있게 먹을게요. 이거 같이 믹서에 갈아 마셔도 되잖아요, 이거. <웃음> 갈아 마시는 <마시면은> 것도 <웃음> 요음료야음료수음료수안 음, 네. 먹어. 네가 안 먹지 말랬네. 아패트. 이거 엔대가 과한 수가 더 많았다. 한 개만. 빨리 먹어.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. 네? 네? 우리 퓨즈들이 먹으래. 아, 안 되는데. 빨리 먹어요. 아이 좀 이거 먹고 때릴 거잖아. 안 때릴게요. 아유. <웃음> <웃음> 음! 어때 음 맛있다 아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고양 고양 고아아요 좋아요 아요좋아아아 좋아요 네, 어, 어, 어, 아 좋아요. 좋아요. 네. 어,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음. 좋아요. 잠시, 좋아요 좋아요 네, 좋아요 좋아요 네. 좋아요. 네. 좋아요. 네, 좋아요 좋아요 네.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좋아 좋아, 좋아. 네. 들진 모르겠지만 <웃음> 가 <니가> 있어야만 <웃음>